둘, 셋! 안녕하세요, CLC입니다! 네, 출석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빠. 저희 c c 가채셔들의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제한 시간은 헬리콥터 곡길이인 3분 43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셔 너의 이름은? 시작! 미리, 콩이, 블루, 가가음싱, 추이, 이용공 냉몽차, 농, 메이, 프림, 똑똑이, 엠마, 에드웰리스, 민부, 동릉, 찾자 우팀, 카키오빠, 서리, 공의이 파초이, 나비안, 미유미유 농, 우노, 어, 이반, 젠마, 남, 야무예요. 오케이 잘한다. 유진, 바라기율, JH고, 깡꿍, CLC, 레이금, 약념, 조메이, 슈우도, 사치, 퀸틴, 우리 파, 지아라니, 토키, 유진, 오멘, 몽글몽글 지우, 그래, 미스트 체셔 응원할게요. 색시 그래. 사양 로렌 아키미 구군 에리 알리아 알라 소소소, 소소소. 어? 리프 다일라 어? AJJ 마이킹, <웃음> so, you are the uh, prettiest pretty girl in 민민 yes. 샤니 네. 샤넬 네. 시 아, 사랑둥이 셀씨랑헬리 네. 커트 타고 우주 정복하고 싶은 체셔 1호 옌, 초 콜레, 콜레. 음. 반에서 월다 미미, 비비드, 응. 멜리컵터, 멜리컵터, 노랏, 목동, 피바라기, 니미짱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yes 미모 노래춤 못하는게 뭐야? 내 마음속에, 시 l 시가 영수미, 시 l 시가 나라다, 에일리, 면이, 김젤리, 미쿠, 디립, 시 l 시 명예, 소방관, 소시지, 재키, 성덕여왕, 은영, 짱, 아이러브 봉 덤미장유진이오라 유진아 유진이오라 유진아 손예진 카레리가 <웃음> <웃음> 사랑하는 사람스럽고 달콤하고 아름다운 선한 승연이 크리스탈 크리얼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피 아프트나 차시 오호 회장 라라, 콩이 사랑해 둥둥둥둥이, 별 말해 현우야 인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 이이에인을 에인얼? 아, 나엘? 나엘이? 에인지? Mm -hmm. 자마라 리 체셔 하 mm -hmm. 나디아 체셔 빙링 린 레니? 레니 안녕 나는 개구리야 권은빈 진신남 까단 <웃음> 네. 아, 조이 레시 베트남이 베트남이 베트남 임성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운동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마음도 착한데 광고 중국어 영어 한국어까지 구사할 수 있는 지니어스 팔방 미인 엘키펜키키 <웃음> <웃음> <웃음> N N H I 나는 기름등이홍홍 일어나 일어나라고 핫 캣카이 어캣캣잼잼아드들 아들이나 킹킹 소피아 살미 윤균 빨리 빨리 빨리 타라 유진이는 tvn이야 내 네, 즐거움을 시작 계란이가 좋아 계란이가 좋아 끝와예다 좋아 자자자네 기다려 석을74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아, 선생님 종료해 주세요. <목소�> 사세요. 아 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애씨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고마워! 미모, 노래, 춤 못하는 게 뭐야? 아난 이거 있다! 방속에 시애씨가 영수미, 시애씨가 날아다 웃음기바라기! 네. <웃음> 아, 전 해바라기인데. 현우야 인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열심어 이거 좋은데? 열심히! 우리 함께 화이팅 하자!